어린아. 신호를 잘 지켜요. 전 신호 잘 지킬 수 있어요. 빵빵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 어 아니 짜장면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지금도 가볼까요? 응? 지금 빨간 불입니다.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. 빨간 불일 때 건너도세요? 안 돼요. 신이 그럼... 타도 안 되고요. 그러면 은 언제 언제 건널 수 있어요? 초록불 초록불이에요 파란불 아니에요? 파란, 파란색 아니고 초록색이고 연, 연두색도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보면은 빨간불인데 초록불에 건너는 거예요 자바뀌으니까 갑시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면 절대로 안돼요 빨간 불은 절대로 절대 절대 절대 안 돼요.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? 네. 네? 여기 제가 가, 언제 가봤는데 여기.